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도 내 마음은 순결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짓에 쇠뇌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죄는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죠. 시기와 질투, 미움, 그리고 음란함, 탐심에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된 것,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그 외에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죠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회사 또는 단체 조금 넓게는 지역 그리고 민족 공동체인 국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드러나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직접적이냐 또는 간접적이냐일 뿐이죠. 나의 죄가 가정과 회사에까지 드러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민족공동체라는 큰 단위, 공적인 영역에까지 미친다는 라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토지의 영구적인 소유와 매매가 기본 원칙인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만 살펴봐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토지의 영구적인 소유와 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더욱이 희년법은 매 50년이 되면 모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인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민족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제도, 시스템을 주셨죠 그것이 도덕법, 그리고 경제법, 제사법 등으로 이루어진 율법이고 경제법 중에서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이 대표적이죠. 희년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여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매인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보고 경험케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결코 추상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레위기 25장에서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이란 죄에 둔감하여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도 내 마음은 순결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거짓에 쇠뇌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